어, 지금 이런식으로 로봇청소기 노랑청소기를 샀는데 오류가 났어 로봇청소기야 제발 저거 하나를 먹어줘 안녕하세요 지나 진아, 노라요오의 진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만든 클린왕이라는 게임을 소개하며 해볼건데요 일단 이 게임은 제가 스크래치로 만든 게임으로 로봇청소기가 먼지를 청소하면서 강화해 나가는 게임입니다 일단 이런식으로 상점을 보면 이렇게 어이없는 청소기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이런 청소기들은 돈을 모아서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로봇청소기야 집을 깨끗하게 청소해줘 플레이! 자 이런식으로 플레이를 하면 로봇청소기가 먼지를 청소하는데요 전부 로봇청소기가 자동으로 하는 청소예요오 음, 이런식으로 지금 청소를 마쳤더니 점수를 9를 얻었습니다 음, 어디보자 노랑청소기가 1을 눌러서 사는거고 또 이제 점수가 필요한 점수가 20점이니까 음, 한두판 정도만 더하면 노랑 청소기를 살수 있겠네요 여기 왼쪽 맨아 왼쪽이라니 오른쪽 맨 밑에 이거 이캔 제발 먹어줘 오 먹었다 이런 식으로 점수를 좀 얻었고 한 판만 더 봅시다 오! 성과가 좋아요 점수가 조금 더 올라왔고요 이제 상점에 보니까 노랑 청소기를 살수 있습니다 그럼 구매!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나면서 구매가 됐어요 점수가 4가 됐어요 한번더 플레이를 해볼게요 음, 다음 로봇청소기 눈달린 귀여운 청소기는 80점이 필요하네요 좀더 모아볼게요 어, 지금 이런 식으로 로봇청소기 노랑청소기를 샀는데 오류가 났어요 오! 오류가 풀렸고 전부 다 빨라졌어요 이런 식으로 전부 다 확실히 성능 차이가 있어요 로봇청소기야 제발 저거 하나를 먹어줘 오! 먹었습니다 제발 저거 하나를 먹어줘 안돼 저거 하나때문에 시간은 흐르고 못먹고있어 오류까지 났어요 <웃음> 어... 이걸 또못 먹었어요 음, 먹을 때까지 한번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드디어 먹었습니다 51초에다가 성과가 무난해요 이런 식으로 좀더 해서 점수가 85까지 모였고요 이제 로봇 청소기 툴을 살수 있을 것 같아요. 2번을 눌러서 구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매! 이런 식으로 또 소리가 나면서 로봇 청소기, 눈달린 청소기가 사졌어요. 한번 해볼까요? 음...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진 것 같아요. 이런식으로 한 번에 40점 정도가 모였어요? 흠 음. 제가 그전 점수를 까먹어서 잘 못봤을 수도 있어요 흠 음. 로봇 이 청소기가 200점이 필요하면 좀더 모아야 할것 같네요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수가 이거의 반 정도를 모으면은 이제 로봇 2호 청소기가 살수 있게 될것 같아요 드디어 점수가 223이 모였고요 로봇 2호 청소기를 구매하겠습니다 오! 이번에도 봇 2호 청소기가 사졌어요 엄청나게 빨라졌습니다 와 아까 썼던 청소기들과는 차원이 다르네요 엄청나게 빨라졌습니다 벌어서 피닉스 청소기를 살게요. 자, 드디어 점수가 천 사십삼이 늘었어요. 이제. 점에서 그것을 살수 있게 됐어요. 피닉스 청소기. 그러면은 살을 눌러서 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매. 이제는 피닉스 청소기는 청소기 외형도 잘 안보이네요 그리고 전에 미처 설명을 못드렸던 업그레이드 기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청소기 크기 강화 음 이런 기능이 있었네요 그럼 한번 사볼게요 오 이런식으로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음, 이런식으로 끝까지 강화를 해서 게임을 마쳤네요 흠 음, 그러면은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이렇게 클린한 게임을 소개하고 해봤는데요 이 게임은 컴퓨터로 하는 게임이고 이 게임의 링크는 설명란에 써놓았으니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해보길 바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진아는 여기까지 안녕!